조선 고구마사 조선 달종 임금 즉위 4년 어전에는 대소신료들이 모여들고 오빠 낙비 어? 어디 어전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랄이야 아, 조대감 죄송합니다 아, 두어 모금만 좀빨겠습니다 아니, 지금 담배 연기를 피우는 이유는 뭐야? 아, 연기, 연기, 연기를 자꾸 뿜어내면 이재명이가 코너에 몰릴 줄 알았는데, 아, 연기가 잘안 됩니다. 그거봐 나겸이, 자네가 9월 초에 경선하려고 3월에 그만뒀잖아. 어? 큰 선거를 한달 앞두고 말이야. 어? 선정 없는 더불어동행당은 4월 선거에서 몰패했고 말이야. 어? 그렇게 되건 말건 무책임하게 그만둬놓고 뭐? 경선 연기하자고? 아니 낙엽대감님 아직 경선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일정을 연기하자고 요구하십니까? 아니 지금 개소리를 지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나는 차기 주상 그 이름은 양념입니다 낙엽대감님 최성의 영감하고 친하다고 하시더만 서인의 힘 소속 아니었습니까? 아니 양념 대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서인의 힘 소속이었다고? 아니 그동안 서인의 힘을 위해서 낙엽대감님 얼마나 애써오셨습니까? 최성의 말에 따르면 낙엽대감님께서 차기 주상주자였던 조국대감을 치셨다고 하고 또 사칠 선거에 서인의 힘 승리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전백성 지급도 안하시고 여러가지로 서인의 힘에 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뭐...뭐...뭐야? 뭐, 뭐, 아... 양념대군널 고소하겠어 너 고소! 아니 저는 최성의 영감의 말을 인용했을 뿐인데 왜 저를 갖고 그러십니까? 하, 실망입니다 헐! 거 글쎄 말이야 낙엽이 네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 네가 조국이를 쳤다 이렇게 말한 거는 최성애야 최성애 근데 왜 양념이 갖고 그래? 어? 잘못은 최성해가 했는데 대감님들 지금 한양 도성에서는 구수 괴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양념아, 너 그거 아니야? 어? 니네 이름이 들어가서 아, 아니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이 인간들이 윤구수 대감만이 아니라 나나나 나, 나, 나까지 뒷조사했단 말이야. 구수 아! 괴담 작성한 애들이 너를 위협으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아... 그런가? 그러면 은 좋아해야겠네요.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비켜이 새끼야! 넌 육박이 아니야. 어, 고물차. 오랜만이야. 아니, 육박군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아니, 또똥누러 오셨습니까? 근데 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아, 참, 참. 공매 입찰 들어갔다고 했지. 아! 아니, 아니 왜 때리십니까? 아픈 데를 찌르고 있어, 이새끼가 근데 네가 감옥 있는 동안에 말이야, 어? 네 내곡동 집이 말이야. 야, 3억 올랐더라, 3억, 응? 야, 이게 바로 불공정의 단면이야! 아니, 뭔 불공정이야, 어? 야, 내가 그 집값 올리려고, 어? 무슨 학교를 유치했니, 병원을 유치했니, 어? 내가 한 일은! 감옥에 있었던 게 전부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3억이 오른 걸왜 나한테 따져, 어? 어떻게 감옥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3억을 벌 수가 있니? 어? 이건 마치 죽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꼴 아니? 아! 아니, 이건 또왜 때리는 거야? 죽은 사람이 당선된 당은, 어? 네가 당대표로 있었고 지금도 준석이 배우에서 수렴청 정하는그 당이야 그 당, 어? 니네 당이라고 이씨발! 뭐? 닥치지 못해! 아! 이고아유아왜 아이고, 때려!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닥치라고 했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탈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조정의 중심이자 근본인 대궐에 무단 출입하시고 아.. 육박군님.. 대궐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어.. 우스워.. 어? 야.. 내가 대궐에 있을 때 말이야 젖과 꿀이 아니라 비아그라와 배곡주사가 넘쳐나는 여기가 일하는 곳인지 노는 곳인지 분간이 안나는 대궐.. 응? 어? 내가 우습지 않겠어? 거 욕박이! 말장난 그만하고 어? 도로 감옥에 들어가! 어? 대궐에 죄수가 들어와서 노닥거려! 어? 이게 조정의 기틀이 흔들린다는 반증 아니겠어? 뭐? 조정의 기틀이 흔들려? 아 그래 집안이 흔들리는 모양이구만 그 밑에 가스전이 있다는 단증이야 아 정말! 뭡니까! 아 뭐야 이게! 이게 그 가스전이 발견된 거라고 이새끼들아 응? 산소가스, 이산화가스가 아니라 복가스, 독가스 어때? 내 똥방구 구수하지?